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대성 교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제이 듣고 아 어떻게 좀 여러분들한테 짧은 뭐 2시간 혹은 한 3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들릴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는 동기부여고 아 이런 게 있다 라고 하이레벨 설명했다친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아 만들었던 워크샵들 수업했던 부분들을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를 편하게 할수 있게끔 어,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들어가면서 보시면은, 어, 이게 학생분들한테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 소프트웨어들 되게 많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드렸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맥스도 해야 돼, 뭐 스케치업도 해야 돼, 라이노도 해야 돼, 또 렌더링 엔진도 있어, 뭐 플러그인들도 있어. 이렇게 막 카운팅 하다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펀드멘탈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픽 쪽으로 들어가 보고, 렌더링 쪽, 애니메이션, 이런 키보드도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3ds max의 애니메이션 이해가 되잖아요? 마야에서도 애니메이션 이해가 됩니다. f 프터 c 펙트에서도 이해가 되고요. 어떤 애니메이션 다 이해가 돼요. 그냥, 그나마의그 밥이에요. 벡터도 마찬가지고, 지오메트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여기 보면 브런치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지금 CP를 하고 있는 게 초급, 중급, 고급인데, 지금 이게, 이 데이터 디자인이 요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두 개는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있어서 언제 완성될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바빠가지고 근데 요거는 제가 그때그때 그때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 있어요 제가 질문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이따 뒤에 다볼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특별히 밑으로 가시면 워크샵 부분들이 있어요 워크샵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이제 여기 디지 어 디지털 피처스에서 했던 것들 보게 되면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다 이것들 뜯어놨거든요 애를 들면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어 만약에 내가 어 벡터라고 쳐볼까요 벡터 벡터라고 치게 되면 벡터에 대한 것들이 나오셔서 이거를 딱 클릭하면 이 분대로 딱 넘어가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최대한 편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파이썬 공부하는 거랑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봤을 경우에 일단은 야, 라이노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좀 오래된 렉처이긴 한데요 그어 지오메트리 컨셉 잡는 데좀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코딩을 하려면은 라이노 문법을 먼저 잘 이해해야 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어, 이렇게 여기 티스토리 들어가 보시면은 자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음 지금 보시면은 이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뭐 럽스나 디그리 컨트롤 포인트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2008년도 때 한국에 있을 때 강의했던 자료를 제가 녹화한 걸 찾았어요 어, 네. 한 10년 넘게 된 건데 개념은 똑같아요 안 변했어요 네. 개념은 안변하네요 그래서 커브라든지 서피스라든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이미 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셔면, 보셔라 왜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은 코딩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펀디멘탈 이해하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베이직 컨셉 워크샵에 대한 라이노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노 파이썬 저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파이썬을 많이 권해드려요 사실 좋은 언어는 아닌데 쉬워 예, 네, 파이썬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만들다가 말았는데 어, 만들다기 말았다기 보다도 계속 추가를 해요 예. 그래서 라이노 스크립트 내가 라이노쓸수 있다 그라스포퍼 쓸수 있다 하면은 라이노 스크립트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코딩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 초보예요 그럼 이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라이노 파이썬부터 시작하세요 자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뭐제그 다음에 뭐제 강좌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티스토리 들어가 보시면 다 이제 제가 링크 같은 것도 걸어놨고요 예. 어떻게 파이썬 공부할 거냐 물론 되게 되게 제가 그냥 러프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야 돼요 반복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농구, 축구, 수영, 자전거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몸에 최화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코딩은 언어입니다 언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뭐 라인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통해서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를 가지고 라이노 API를 가지고 지오메트를 쿠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핑. 제가 아무래도 GIS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맵핑 관련된 워크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 뭐 CSV나 뭐 j s 제이뭐 오픈 스트 a 맵이라든지 뭐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들 라이노 그라스퍼퍼 가지고 맵핑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워크샵을 만들어 놨고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제 맵핑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렉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가 파이썬 가지고 라이노 안에서 그 맵핑을 했고요 파이스, 라이노 API 갖고 파이썬을 공부했다고 친다면 사실 파이썬은 법령 언어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사이킹러닝이라든지 판다스라든지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모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제 퓨어한 파이썬으로 제가 이제 쥐피터 노트북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뭐 미니콘다 어떻게 설치하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말한 어떤 그클래스 그 그래프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 그러니까 파이썬을 하는데 라이너에서 밖에 튕겨져 나가서 이제 스탠드얼론을 하는 거죠 어떤 스탠드얼론의 느낌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그젬플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코딩을 좀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c 스크립팅을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들 유니티 아시죠 유니티 유니티 요즘 많이 하잖아요 VR 할때 AR 할 때도 그렇고 이 c 스크립트을 보게 되면 유니티던 아니면은 그 라이노 플러그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모의 그 제로터치라는 그 이제 코딩이 있어요 다 가능해요 하나를 하게 되면 그나물의그 밥이에요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에피소드 A부터 어, B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학생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질문 올려주시는데 질문도 같이 트러블 쉬딩도 해드리, 해드리거든요 이거는 좀 되게 익스텐시브하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보세요 최소한 다섯 번 이상 보세요. 네. 나는 내가 C# 가지고 내가 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 문법에 대해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포인트 데이터가 어떻게 커브로 가고요? 포인트 그리드가 어떻게 이제 공간을 캡처하고 커브로 가서 커브들이 어떻게 서피스로 되고요? 서피스가 어떻게 비데비 되고요? 비데비라고 하는 거는 바운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그라스워퍼에서3차원 오브젝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메시로 가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전반적으로 포인트부터 쭉 라인 그 다음에 서피스 그 다음에 어, 뷰랩 그 다음에 메쉬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그컴퓨테이널 지오메트리 관점으로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떻게 지오메트리 만들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뽀개고 어떻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고 여기에 나오는 아이디어들은요 여러분들 어, 유니티에서도 고산이 적용이 돼요. 저같은 경우 웹제오픈제로 디자인 하거든요. 그럴 때도 고산이쓸수 있어요. 최대한 api를 물론 쓰긴 쓰지만 어떻게 벡터를 활용하고 어떻게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어떻게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좀 만든 거기 때문에 좀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g r a s s h o p 만드는 거죠. c 샵을할수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이나몬 플러그인도 만들 수 있고요. 유니티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네, 라이너 API를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들었던 플러그인 그 Food for 라이너 그 있죠 여러분들 그, 그 라이노 플러그인 다운받는 웹사이트죠 여기 가시면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들이 이렇 있으니까 혹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 쓰셔도 되고요 어, 그렇습니다 제가 리서치할 때 만든 거여 가지고 뭐 이렇게 환경은 다수 있지만 네,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약간 라이노랑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친다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 스페셜리스트 중에 하나가 맵핑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맵핑에 대한 비주얼, 그 워크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GitHub 들어가시면은, 이제, 소스코드가 다 있고요. GitHub이라고 해가지고, 어, 코드를 올려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그, S3, ArcGIS, 어,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웹 버전 API가 있어요. 그 API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맵핑을 할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어, 워크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들어가시면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셜 알고리즘 작년에 했었을 때인데 우정현 박사님이랑 그 뉴머리컬 네트워크 아나이시스를 해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 그 플러그인데 인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특별히 어, 데이터 디자인 요 부분, 그다음에 디자이너를 위한 컴퓨테이션 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 비디오. 그 다음에 CAD 소프트웨어에서 구조 데이터 흐름과 시각화, 어떤 아키텍처 짜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내가 전문적으로 가고 싶다. 내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고 싶다. 디자인 솔루션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3번까지 보셔도 좋고요. 특별히,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이산 공간과, 아, 이산 도시 공간과 연결성.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네트워크 아나이시스를, 어, 로우 레벨로 다 코드 짜는 것까지 다파이썬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서, 내가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번, 8번 여기 Geometry as Data Structure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비디오를 보시면 은 렉처 시리즈랑 워크숍도 같이 있으니까 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 피처스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는 제가 또그 어, 사실 이 정도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 분들을 위해서 어떤 타입 스크립트라든지 웹제 뭐 3JS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혹은 유니티에도쓸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어 이제 지오메트리를 매니플레이션 하냐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 어떻게 만드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제가 다 비디오를 쪼개 놨어요 다 쪼개 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 봅시다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변수, 숫자, 문자이은 뭐냐, 조건문 뭐냐 반복은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 구조는 뭐냐, 함수, 함수나 뭐 랜덤에 대한 이야기, 데이터 스트럭처 어떻할 거냐 사실 이것만 보셔도 파이썬 여러분들다 아는 겁니다 물론 더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정도면 충분해요 이 상태에서 어, 지금 데이터 csv나 json, gojson은 뭐냐, json은 뭐냐, 데이터도 어떻게 갖고 오냐, 함수에서 임포트 어떻게 하냐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너한 것까지 다 쪼개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 어떻게 하냐, 어떤 아까 얘기한 그 이미지 그 클럽인 어, 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타입스크립트까지 들어가서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추석처리는 어떻게 하냐? 쭉쭉 가면은 데이터 매트릭스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지오메트릭을 여러분들이 만들 거예요. 지오메트릭 클락스를. 그래서 뒤로 가시면은... 어, 네, 뭐. 클라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해 놨고요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설명 대충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코드펜이라고 해고 실제 코드가 연동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코드를 보시면서 수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랙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좀 나름 좀 익스텐시브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넣어놨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같다 뭐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하버드랑 MIT에서 수업했던 내용들인데 어,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뭐 PDF 파일이랑 다 넣어놨어요. 여기도 링크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 들어가서 보시면 어, 다운도 받을 수 있고요. 비디오도 있고요. 소개 비디오도 있고요. 음, 어떤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 3D 어떻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고 일단 한번두번 번 했을 때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렇게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처음 코딩 공부했을 때 다섯 줄도 이해를 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폰는 뭐고 콜로는 뭐고 세미콜로는 뭐고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내가 괴로우면 남들도 괴로운 거야 내가 이걸 하면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어, 명문대에 다니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아시, 공부하는 방법은 다알 거예요. 자기만의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은그 공부하는 스타일대로 힘들더라도 누적을 시키면 은 어느 순간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라는 언어는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를 제곱시켜줍니다.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라 제곱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렉처 시리즈라고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어,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냐, 패라메틱 디자인, 컴퓨테이션 띵킹 뭐냐 되게 인트로덕션, 정말 원0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쉬운 언어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뭐 클래스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파이썬 배워야 되냐 여러 가지 지금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 데이터 시각화 자료구전 나왔죠 아까? 그래프 픽셀 복사 액티브 커맨드, 그 다음에 얼반, 여기 뭐 도시 어떤 건축 시각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뭐 컴퓨테이션, 어뭐 바라보는 오해, 여러 가지 렉처 시리즈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시고 궁금한 것들 있으면 달아주시면 제가 어또 렉처 시리즈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또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크게 질문이 이렇게 나눠져요 디자인과 컴퓨테이션에 대한 질문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이 렉처를 들으시는 분들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거기 걸릴 거야. 예, 비슷하니까 비슷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들 다. 코딩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 취직, 진학, 유학에 대한 질문들. 그래서 약간 이런 질문들을 나눠 놨으니까 같이 어, 보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떤 지극히 국한적인 경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플레이 리스트에 가보게 되면 저는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리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 j 채널 와보시면은 어 여기 뭐 라이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대성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박제를 시켜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대성 교수님에 대한 어떤 그한 3시간 버프량의 인터뷰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물질론이라든지 파블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도 보셔도 좋고요 여기 보면 뭐 워크샵도 있고요 어, 시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컴퓨테이션 렉처 시리즈도 있고요 Q&A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공유될 수 있을 것같고요 어, 여기는 아까 그북머티리얼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미디움으로는 제가 이제 영어로 된 부분을 올리고 있고요 여기 브런치 네, 티스토리 아까 있던 티스토리 같은 경우 보면은 워크샵, 아, 티스토리에서 제가 워크샵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인덱스를 그리고 다음 브런치에 가보시면은 글은 여기다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따밤에 임만하는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지금 이대성 교수님이랑 같이 쓰고 있는 그 글도 있고요 여러가지 그 코딩에 관련된 것들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펜 아까 말씀드린 코드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어 볼까요? 아무거나 볼까요? 뭐 데이터스트럭처 인트로덕션3 뭐 j s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있죠 3복셀 맵 해가지고 제가 이제 코드를 만들어 놨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이 그러니까 이, 이, 이거, 이 코드가 얘가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그서 약간 내가 라이노를 넘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코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플랫폼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그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라이노에서 오브젝트 만들어서 갖고 온이그젬플들도 온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이미지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 이미지로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가끔가다 깨지거든요.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사실 요거 요거. 아, 요거. 이렇게 해서 요 이미지로 어떻게 보면 다시 그 랜드리컨스트션한거에요 데이터를 넣고 프로세스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드펜에 보게 되면은 어 제가 다양하게 워크샵 할 때마다 자료를 다 올려놓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거는 인트로덕션 저거고 제거를 다시 나가면 네, 여기에서 아키텍처, 그, 그, t 드 소프트웨어의 파이프라인, 디자인 알고리즘, 그다음에 맵핑, 그 다음에 3JS랑 데이터 스트럭처랑 컴퓨테이션 디자인, 타이프 스크랑비주얼라이제이션 네, 이런 것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여러가지 플레이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자, 아마도 이거는 렉처랑 같이 연결될 거예요. 데이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오메트리 라인, 포인트, 어떻게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 컨스트럭션 하냐, 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렉처 시리랑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 이런 자료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코드펜 부분 설명해, 코드펜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이 질문에 그럼 같이 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공도 아닌데 꼭 배워야 되나요? 예, 예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영어를 못 하셨어요. 근데 우린 영어 다 했거든요. 앞으로는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 언어를 알아서 컴퓨팅 파워를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오고요. 그리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 옆에 있는 클래스메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보다 10년 어린 스마트폰을 손을 달고 태어난 코딩을 입에 물고 태어난 훨씬 여러분들보다 인텔리전스도 좋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하드웨어로 좋은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상대거든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띵킹을 공부하게 되면 단순하게 코딩 하는 걸 넘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프로블럼들을 풀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고책을 확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Something s p e c i a l 로 보지 말고 b 이너리 r y c o n d 보지 말고 조금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뭐 방학 때마다 뭐 영어 공부해서 뭐 토익 점수를 높이, 높이듯이 컴퓨테이션 력을 높이는 거야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놨고 지금 딱다 설명해 드렸죠 그 강의 시리즈들을, 렉처 시리즈들, 워크샷 시리즈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링크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그 이메일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주세요.